쓰고. 그렇지. <웃음> 야, 이거 뭐냐 진짜. 루카리언니 살려. 그렇지. 와. <웃음> 아니 너무 좋은데? 살려, 살려, 살려. <웃음> 이번에 새로 나온 큐아리링이라는 포켓몬이 등장을 했습니다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의 유미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... 아 콩나물처럼 생긴 것 같은데 그냥? 네,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설명은 없습니다 네 요거는 힐이고 네 요거는... 매혹이고 이거는 뭐 공격이고 이것도 공격이고 하지만 이거는 홀딩기고 이거는 궁극기고 자 일단 고운 베리어 구향경 학습 장치 이렇게 오늘 세 개만 가볼게요 뭐. 아니 어떻게 내려요 이거 어떻게 내려요 내려 방법을 모르겠어. 아니 내려 방법을 모르겠어. <웃음> 어떻게 내려 이거? 아래부터. 아. <웃음> 이거 내려갖고 이렇게 때리기도 해야 돼 보니까 너무 타고만 있으면 미세거든요. 이런식으로? 야 나이스! 뭐야 이거! 이런식으로 섞어야 되네! 오 좋네! 풀묶기... 매직컬리퍼 한번 써볼게요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야 뭐야 이거? 뭐야? 아 뭐야 이게? 야 이거! 아뭐 이런게 다 있어? 뭐야 이거! 야! 목크 나이퍼를 넣으세요. 아 뭐야 이거! 목크야, 목크니, 아, 목크니 때리세요. 와, 아, 뭐야 이거? 야, 나중에 잇날가르기 목크 나이퍼하자. 아, 근데 이거 장난 없는데? 잇날가르기하고 매직컬리프하고 이게 조합되면은 장난 없을 것 같은데? 뭐야? 지금 제첫 느낌. 아, 일단 너무 나이스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근데 목크 나이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제도란. 뭐이거어도 어, 말이 안 나온다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 뭐야 뭐야 왜안 붙어 붙으라 말이야 이 자식이 어딜 도망가 맞을 것 같으면 들어가버려 나도 멀리서 공격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아 나이스 좋고 걸 들어가고 루카리오님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루카리오님한테 들어가고 매치컬리프 쓰고 힐 쓰고 나이스하고 시드 써주고 야할거 없어 와, 대박이다, 이거. 금 쓰고. 그렇지! 끌 쓰고. 자, 내리고. <웃음> 야, 이거 뭐냐, 진짜? 루카리안니 살려! 그렇지! 와! <웃음> 아 너무 좋은데? 야, 이거 여러분, 저 이거 이 정도 잘한 거 아니에요? 솔직히? 살려! 살려! 살려! 와 대박이다! 와 뭐야 진짜 이거? 진짜 재밌다! 아 유미야 이거 완전! 와 대박! 나이스! 전적은? 아, 왜나 많이 한거 같은데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뭐지? 뭐지? 나 분명히 매직 글리프로 이틀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상대팀 밥폭시보다 잘했어 이줄 <웃음> 건져! 자, 살리고. 자, 먹어주고, 그렇지! 천사의 키스. 아,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하지? 알았어. 좀 별론데, 천사의 키스? 야, 뭐이거 야, 뭐이고! 뭐이거 이거? 야! 안때려궁 주권줘. 줄권줘 와, 나이스! 힐량에도 좋은 거 같은데. 별론데? 몹시별론데 끌고 나와요. 끌고 나와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렇지? 깨고 하시 나이스! 안 돼. 안 돼. 요 약간 날먹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. 있어 사실.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나이스합니다. 자개구랑실에 가시죠. 좋아요. 아 들어가시나요? 들어가시나요? 나이스. 멋있어. 자 일단 내리고요. 내리. 아 이거 이 어떻게 도는 거야 이거? 아 이거 어렵. 내리는 게 제일 어려. 타. 일단 타. 일단 타. 그렇지? 좋지 그렇지? 나이스. 모르겠어. 나뭐 <웃음> 하고 있는 게 맞긴 맞아? 일단 다 일단 타고 봐. 무슨 <웃음> 나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. <웃음> 야, 괜찮은데 이거? 야, 좋아. 아 천사의 키스도 나쁘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우리 팀이 잘할 경우 들어가시죠. 됐고 줄로 붙고 이거는 깔고. 응안 죽어, 응안 죽어, 나이스! 아 너무 좋아, 뭐야 이거? 그렇지, 야, 대박인데? 야 뭐야 이거? 아이 큐어링이? 유미 얘 그냥 여자친구용 포켓몬인데? 아, 주 나이스합니다. 아, 개구할수 좋다. 나이스! <웃음> 야, 이게 뭐냐, 진짜. 재밌다. 요거 써주고. 그렇죠. 아주 좋습니다. 나이스하죠. 네, 약간, 아, 어, 두 번째 스킬도 좀 체감을 해봤는데, 생각보다, 아, 재밌어. 자, 끌어 당기고요. 좋아요. 매우 걸어주고. 야, 요거, 실드 걸어주고. 그렇지! 아, 전 나이스. 살려. 아, 뭐야. 아, <웃음> 대박이다, 진짜. 뭐냐, 이게? 살려, 살려, 살려, 살려. 가, 가, 가, 가,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가가 가요 가요 가요 만먹거리 가요 아 안돼 아 아깝다 제일 나좀잘 못해갖고 또 조작감 이슈 아, 줄 거죠 줄 거죠 줄 거죠 줄 거죠 줄 거죠 아, 아니 줄거 줘야지 아귀생충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 얼마나 귀여운 꽃이에요 아 캬리 먹었냐 지금 스게 진짜 별로다. 힐도 좋다, 힐. 아니, 뭐, 이 정도면 좀 재미는 봤잖아요. 네. 안 날아오네? 이안 날아온다고? 야, 대박인데? 이걸 안 날아와? 안 돼, 안 돼, 안 돼! 타! 이킬 때는 천식 기사가 너무 좋아. 근데 좀 유지를 위해서 힐 스킬을 쓰기 더 좋을 것 같아요. 야 이걸 이겼어? 와 죽, 좋은. <웃음> 필량도 안나와 탱량도 안나와 빌량도 안나와 대지 뭘로 <웃음> 봐야되는거냐? 자 일단은 큐안이 자체가 그 롤에 있는 유미와 같은 포지션의 캣타워를 이용하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어, 제 생각에는 혼자 솔랭 돌리실 경우 정말 처절한 솔랭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랭은 하지 마세요 정말 고동스럽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성능은 나쁘지 않지만 파일럿 다가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큐알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스킬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